자컴포지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요. 이컴포지란 프로그램이 실제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유통하고 AS 그렇죠 사후 관리를 하는 그 전체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음, 이번 시간에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계자. 그렇죠? 어떤 제품의 원천 설계자가 있겠죠. 개발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구매하는 고객 또는 그 제품을 어, 설, 제작하고 조립하고 그거를 유통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그들 사이에 어떤 전반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똑같은 3D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케팅을 활용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 세일에 이용할 거, 어떤 사람은 교육자료로 활용할 거고, 어떤 데이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제품을 제작하는데, 또는 조립하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겁니다. 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하나의 데이터, 설계자가 설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에 바로 쓸수 있나요?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조립하는데 바로 쓸수 있나요? 조립, 조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제품이 치수가 어떻게 되어있고, 이게 중요한가요?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립하는게 중요한거지 실제로 뭐 여기 지름이 얼마고 뭐 이렇게 중요한걸지났습니다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 똑같은 3d 데이터를 데이터가 를데이 있지만은 어떤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컴포저가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이 개발되겠죠. 프로토 디자이너, 다르지 말하면 프로타입. 원천 설계를 기술하는 개발하는 음, 디자이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는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또는 기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제품을 설계하게 될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뭐 3D 모델링.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정형 설계 부분 있죠. 3D 맥스라든지 마야라든지 라이노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음, 모델링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잠깐 치수에서 만드는 거죠. 카티아, 솔리드웍스, NX, 인벤트 같은 이런 3D CAD 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품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죠. 어, 지오메트리라는지, 또는 제품 구조, 스트럭처라는지 기타, 제품의 단품이나 어셈블리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 같은 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크니컬 그래픽스, 다시 말하면 디지털 픽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설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교육자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화면을 일일이 뭐 스크린 캡쳐받는 거죠. 캡쳐받아가지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약간 보정보정을 거쳐가지고, 물론 이런 프로그램 내에서 이 3D 캐드 프로그램 내에는 렌더링하는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1차적으로 렌더링하고, 2차적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음, 그렇죠? 또는 뭐 레스트 이미지 보정하는 프레임이라든지 벡터 이미지 보정하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술 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하는 조립하는 사람들에게는 조립 설명서를 보내줘야겠고, 트레이닝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생산해내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인디자인이라든지뭐 프레임메이커라든지 또는 MSI의 오피스 프로그램들 있죠. MS Publish라는지, 뭐 Excel, PowerPoint,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기술 모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있는 그림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부 직원이나 외부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인터넷이란지 라 또는 웹 서버 제공할 때 어떻게 하죠? 종이, 프린트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는 PDF 파일이란지 Word 문서, CD-ROM 타이틀 형태로 여러 가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서 만약에, 그 1년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한번 찌익 흘러가겠죠. 그렇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설계, 제품을 설계하는 개발자가 제품의 치수를 바꾼다든지, 제품의 형상을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림으로 캡처받아가지고 다시 포샵 수정을 하고, 다시 기술문서에다가 붙여넣고, 다시 재배포하는 이런 너무나도 원시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제품이, 완제품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다음에야 뭐 하는 거죠? 이, 여기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야 더 이상 제품 수정할 일 없다. 스탑하겠다. 라는 선을 이고난 다음에 이 과정들을, 그렇죠? 이걸 1번에 왔을 때 2, 3, 4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제품 개발하는데 1년 걸렸다. 또 기술 문서 만드는데 또몇 개월 허비하고. 그렇죠? 직원 교육시키는데 또몇 개월 허비하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제품 하은시장이 나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예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제품을 수정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쪽에서 수정이 되고 그래픽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술 문서가 수정이 되고 웹 서버에 또는 PDF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워드 문서에 넣었던 그림 파일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컴포즈를 사용하면 훨씬 더 자동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 일련의 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파워포인트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다 캡처 캡처 캡처 해서 어 집어넣고 수정하고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 실제로 이 파워포인트 교재 내에서 컴포저 파일을 컴포저에 생성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파워포인트 집어넣는지 일련의 과정들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가지고 3D와 컴포저 또는 솔리드 웍스 컴포저를 사용하시면 그렇죠 파트 카탈로그 부품 목록이라는지 어셈블리 인스럭션, 조립지침서라든지 또는 제품사용설명서라든지 매뉴얼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또는 제품을 실제 설치하는 설치지침서라든지 웹용 그렇죠 파, 제품을 뭐 종이로 판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웹에다 홍보하겠죠. 예, 웹판매용 홈페이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또는 고객들이 제품을 그렇죠? 택배 받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고객매뉴얼 있죠. 매뉴얼도 좀더 3D 형태로 어, 어, 내용이 3D 데이터 형태로 해서 좀더 쉽게 제품을 조작하고 그만큼 조작이 가능, 조작이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AS가 적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 고객 메뉴를 만드는지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 판매할 때 시연용 프로그램을 이 컴포저를 사용하시면 파워포인트를 일일이 평면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그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막 카테아로 만들었으니까 카테아 실행한 다음에 그 사람 앞에서 조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놈이 뭐하는 거야 <웃음> 뭐 잘한다고 뽐내는 건가 <웃음>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그렇죠? 다이나믹하게 제품을 홍보해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그냥 한 단계 쭉 지나고 가 말지 않습니까 물론 재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 인터랙티브하게 클릭 클릭 했을 때 다른 화면으로 착착착 넘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훨씬 더, 어 제품 판매에 효과가 있겠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보자이쪽하고 좌우를 구분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3D CAD 데이터, CAD 프로그램들 있죠. 뭐,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인벤트, NX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어, 그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음영, 어, say the r e s 라는지 이런 것, 다시 말하면, 렌더링 된 이미지, 2D, 어, 그림 있죠.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는 애니메이션 기능도 다 들어있습니다. 카티아 등에는 TMU,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들어있죠. 다이나믹 모호 기능도 있고, 솔리드웍스에서도 모션 스튜디 기능도 있고, 프로에마다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은 다 있습니다. 또 그거를, 어, AVI 파일로, 이런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레스트 이미지점, 실사 그림처럼, 그래서 포토 렌더링 이미지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출력할 때도, 솔리드웍스 원본 파일, 카티아 원본 파일로 저장, 어, 출력할 수도 있고, 따로 이 드로잉 같은 프로그램에 열어볼 수 있는 파일들도 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는 비디오 파일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쓰면 되지, 왜 굳이 솔리드웍스 컴포저나3 d b a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느냐? 그렇죠.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상호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빨간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포젠판 프레은 세이더 음영 처리된 레스트 이미지, 실사 이미지죠. 포토샵으로 처리되는 그런 그림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JPJ 또는, 또는 PNG라는 파일들이 있죠. 예, TIFF 이런 그림 파일로도 어, 생산을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벡터 이미지 있죠. EPS 파일이란든지 이런 벡터 이미지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일러스트에서 불러와서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또 하나 좋은 점은 BOM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BOM이라는 것은 용어표 있죠. 제품 요어표 BOM Bill of Material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어표에 마우스 컷을 갖다대면 자동적으로 제품이 활성화됩니다. 색깔이 탁탁탁 바뀌어요 그런 걸아지 어떤 제품 목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하나 장점 인터랙티브 컨텐츠 다시 말하면 어, 나중에 요 이렇게 뭐 어떤 제품이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이제 색깔을 바꾸는 버튼이 있다그러면 버튼을 탁탁탁탁 찍으면 제품의 어떤 색상이 그렇죠? 탁탁탁 바뀌게 됩니다 그런 어떤 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컴포저니까 당연히 컴포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SM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컴포저 플레이어 있죠 이 플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어에서 실행되는 파일로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페이프 다큐멘트 다시 말하면 레스트 어, 이미지나 백터 이미지를 해서 어, PDF 문서라든지뭐 다양한 이런 그림 파일 또는 PDF 여러가지 형 문서 형식으로 저장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뭐 그냥 pdf 같은 경우도 정적인 pdf가 아니라 또 마치 링크처럼요 이렇게 동적인 어떤 pdf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 문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감이 잘 안오죠 그렇지만 이런 아주 어, 기존의 어떤 3d 캐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지 않는 아주 다양한 문서 생성 능력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꼭 감지를 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실제 컴포저의 가장 큰 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거죠. 벡터 이미지를 만들 낼어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이 인터랙티브한 3D 데이터를 만들 낼어수 있다. 상호작용 가능한 3D 데이터를 만들 낼어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컴포저 프로그램에서는 웬만한 3D CAD 프로그램에서 만든 데이터를 다불러올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카티아 뭐 같은 회사니까 당연히 <웃음> 풀러오겠죠. 또는 포로이란지 중립 파일도 있죠. 스텝이라는지, IGS 또는 뭐 NX라는 포럼에서 만든 거, 인벤 v 또는 CAD에서 어, 카티아에서 저장된 3D XML 파일 같은 경우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통해서 HTML 홈페이지 미리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양식대로 이제 HTML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레스터 그래픽, 뭐 BMP라는지 JPG, TIFF, PNG 이런 그림 파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백트 이미지 예, cgm 파일이라지 SVG 파일 또는 EPS 파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PS, 어, SVG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우 있죠 또는 크롬, 또는 뭐뭐 뭐 있을까요 어, 뭐 사파리, 뭐 이런 여러가지 웹브라우저 있지 않습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바로바로 열릴 수 있습니다 또는 비디오 파일로, 이렇게, avf 파일로, 이렇게, 만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런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만능은 아니죠. 얘 보면 안 되는 기능이 있죠. 뭐죠? 그렇죠? 실사 그림처럼 이렇게, 포토 리얼리티 백터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뭐, 공유리, 아 불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사실은 잘 구현하면 100%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아시는 분들은 포터 36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마치 실사 크림처럼 만든 내는 그 렌더링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티아도 마찬가지죠. 어, 어, 어, 리얼, 리얼, 리얼리스틱인가요 어, 그 워커벤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런 부분, 실제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컴포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구글에서 약간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 있죠? 네, 단면 쳐볼 수도 있고, 이런 BOM 용어표를 만들고, 용어표에 탁탁탁 갖다 대면, 이렇게 색상이 탁탁탁 바뀌게끔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콜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런 넘버링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마다 이런 상세도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콜라보레이션, 이런 화살표라든지 이런 원 또는 상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좀더 다양하게 표시해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있죠. 조립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조립을 해라. 분해할 때 어떤 방향으로 분해해라. 뭐 이런 것 있죠? 만드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테크니컬 일스레이션 러트 있죠. 분해된 어떤 2D 데이터. 마치 이렇게 기술 어 뭐랄까요? 그림이죠. 그림. 음, 이런 걸 벡터 라인 아트 이런 것들을 만드낼 수도 있고요. 이런 레스트 이미지, 음영 처리된 레스트 이미지를 만들어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카탈로그라든지 사용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 있죠? 음, 이게 바로 저겁니다. 저 이게, 이게 다 컴포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시제, 시연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판매하는 그 시점에서 데모스레이션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탁 분해되고 그렇죠? 딱 클릭하면 이 제품이 확대되면서 또분해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연 제품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프로셔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 내에서 다이나믹하게 작동되는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주요 특징과 단, 장점이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점이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컴포즈라 프로그램이 어느 한 단계 다시 말하면 설계 단계에서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냐 또는 뭐 기술 문서 단계에서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냐 여러 단계, 각 단계에서 일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죠? 제품을 설계하면서 바로 뭐할수 있다 그렇죠?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런 문서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동시적인 동시간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 그렇죠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겠죠 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회사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은 거기 거기 위치에서 또 성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좀 음, 숙달시켜 보는 것도 이 실제로 3D 제품 있죠? 3D CAD 프로그램을 숙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3D VR c o m p 또는 SolidWorks c o m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기능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